Money, Kenny, k e n e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4월 13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그 경락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비육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어, 요새 좀 가끔 보이는 이렇게 뿔 돔이 있어요. 저거는 저는 그냥 별론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선농어, 저 침지막한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브란지노 요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버터 맛이 난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름진 그런 지중해 농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어 같은 경우도 좀 심심치 않게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고요. 오늘 삼치 가격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한 만원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옥돔은 좀 가격이 좀 내린 상황입니다. 성대 같은 자본은 네,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고요. 요즘 이렇게 가끔 자연산 대아들이 보여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단새우는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뭐, 통발도 그랬고, 네, 저인망도 그랬고요. 청어는 조금 그 살이 좀, 청어가 좀 살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금태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좀 저렴할 때 금태 같은 거뭐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갱이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어 정갱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은 이제 선도가 굉장히 좋더라고. 요 병원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류가 요새 좀 맛있는 것들이 좀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리비도 괜찮았고, 이제 요새 이제 왕우럭조개 요거 어,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성게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많이 없어요. 어, 그래서 요거 이제 참 가격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말주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참복은 요새 조금 가끔 보이고. 자연산 광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17,000에서 18,000원.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랐어요. 자, B5번 신의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참돔이 있는데 3 k 로짜리가 19,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 점포에서 보면은 19,000원, 2만원, 2만천원 1한 요정도 선에서 이제 참동 가격은 됐고요 이제 제빵어는 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3kg짜리가 2만2천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큰거한 4kg 이상은 조금 먹어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돔들이 좀꽤 보였고요 그 강도다리는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숭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네요 네, 다음 찾은 곳 C4번, 이제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어, 연어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몇 주째 동일한 가격입니다. 키로 23,000원. 이렇게 됐고요. 아, 키로 만원에 먹은 때도 있었는데요. 자, 말지치 여기도 있었고요. 자주 소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리가 나왔는데 벤자리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 거의 한만 3,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돔 이제 3kg 짜리 이제 2.5kg 짜리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도 이제 특별한 가격 변화 없고요. 예, 지난주하고 비슷한 가격대예요. 이제 완도광어 같은 경우도 이제 3kg짜리가 28,000원. 뭐한 2.5, 2kg에서 2.5kg 된게 26,000원 26 정도, 정도 됐고요. 제빵어 4kg에서 5kg. 한요 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먹을만 할 거예요. 요새 부실이, 큰 부실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예년에 비하면 한두 배는 오른 것 같아요. 자연산광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돌가자미이고요. 요새 아주큰 것도 잡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돔인데 자연산 감성돔의 배 보시면 굉장히 뿔룩하죠 그래서 좀 알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돔인데 이렇게 B 급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B 급들은 좀 저렴한데 이거 상처가 있는데 이게 그 껍질 밑에 피부까지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렴한 건 좋지만 이렇게 살을 좀 많이 파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숭어하고 숭어 이제 가격은 한 2~3천 원 정도 뭐 차이가 나는데, 예년에 비하면 정말 비싼 게 숭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골뱅이, 이제 요거 제가 저번에 한번 삶아 먹어봤는데 아,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게가 조금 있었고요. 네, 다음 찾은 곳은 c 6번5복상해로 왔습니다. 여기 이제 광어 완도산 광어 이제 3kg 짜리 29,000원에 판매하셨고, 여기도 이제 돌돔이 많이 보이죠. 이건 이제 일본산입니다. 어, 아까 전에 신일수산에 있었던 거, 이제 자연산이 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일본산 어, 양식이 있었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음, 납니다. 그래도 요맘때가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실이 엄청 큰 것들 있죠. 9에서 10kg 정도 되는 그런 부실이고요. 이거 이제 감성돔 자연산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있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빵어가 좀 이렇게 말라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본 제빵어들은 굉장히 이 빵이 좋더라고요. 겨울빵어처럼 이렇게 광어가 좋는데, 이제 좀 크기가 좀 커요. 한 7, 8kg 정도 되는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홍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완도하고 제주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가격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도 마찬가지고 참돔도 그렇고, 특별하게 요새는 이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건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하 1층 이제 엉클마린으로 왔고요. 어, 오늘 이제 제가 제 미리 주문한 이제 가리비랑 성게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가리비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갖다 놓지는 않고요.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 나셨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산 돌돔 1.5kg짜리가 들어왔어요. 아마 아까 여쭤봤더니 한8 5 0 0 0원 정도 이제 판매가 이제 예상한다고 하네요. 네, 엉클마린의 당일 판매 시세는 카카오 공유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화어 필레라던가 선어 냉동 뭐숙성에 이런 것도 다 구매 가능하고요퀵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도 가능해요 뭐 전화 주문 또는 그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도 이제 일반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제가 산 가리비는 제 키를 만 5천원 정도 합니다 네, 다음 지하 1층 서울수산, 화로보관장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영업을 하고요. 여기 장점은 이제 낮에 방문한 그 화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제로페이가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말지취가 있는데, 요건 이제 양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할 정갱이가 있는데, 요건 조금 크기가 정말 좀 아쉬워요. 한 300g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폐류 같은 거 소량 구매 예,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네,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 브라운 킹크랩이 930kg 암꽃게, 그리고 홍게, 선어, 랍스터 이렇게 들어왔고요. 대개 같은 경우는 요새 계속해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어, 킹크랩 차트를 보게 되면 8 5 0 0 0원이 고가를 찍었죠. 네, 오늘 이제 브라운 킹크랩이 7만원, 8만원 요정도 찍었어요. 보통 한 3만원대 찍던게 그렇게 많이 비싸게 올라갔고요. 암꽃게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킹크랩하고 그 다음에 이 꽃게를 중국 상인들이 다 가져간대요. 꽃게 같은 경우도 산지에서 중국인 상인들이 와서 전부 다 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는 이 대게가 그나마 물량도 받쳐주고 또 가격도 좋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원 얼마씩이에요? 1,000원 그다음에 팔원은요 대게 아마로 여기 대짜예요. 그데 올해는 게가더 비싸다. 게도만 원. 아, 그도만 원. 한 그룹 2 4 0원 네. 오케이. 됐죠? 우리 내가 앞에서 최고 4만 얼마를 받더라? 4만 3천 원 베이크. 베이크. 내가 4만 3천 원을 뒤에서 또 조금 조금 올려서 뜯고 나. 소매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대게가 굉장히 많죠. 여기는 밴드가 있어요. 당일 판매 시세가 매일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꼭 재고 여부는 확인하고 방문 드리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 퀵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어, 오늘 이제 밴드에 올라온 시세를 좀 보게 되면은 2만원 후반대부터 이제 3만원 중반대, 한요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홍게, 요것도 오늘 좀 이렇게 저렴한 네, 절지들이 좀 있어갖고 좀 판매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시월드로 왔어요 여기도 믿음 수산하고 판매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의 당일 판매 시세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낮에 방문은 가능하지만 재고 여부는 늘 확인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퀵다 가능하고 제로페이 수산물 대장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오늘 시세를 보게 되면 이제 18000원 짜리 이제 홍계고 대게는 2만원 후반부터 어, 3만원 중반까지 있었고요저 킹크랩은 저거 아마 한 마리 남아있는거 판매한것 같아요 요즘 킹크랩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브라운이었는데 브라운도 너무 가격이 비싸요 자 이제 동양물산 전복 전문점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아침이면 문을 닫습니다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요거 사용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자 오른쪽에 전체적인 오늘의 가격표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각이 시세는 제 네이버 카페에도 어 매일 올라옵니다. 자 이제 경매장으로 다시 와서요. 어 이제 폐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복 1 1미짜리 28,000원. 한지난달만해도 거의 3만 원 초반대였는데 가격이 좀 내린 편이고요. 이제 왕우럭 쪽이 요새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그다음에 소라는 가격이 소폭 내렸고요. 홍가리비는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저렴합니다. 네, 쭈꾸미 이건 중국산이에요.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한 무더기가 한 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개 요거 이제 10kg짜리 한망이 이제 4만원 그러니까 아주 큰 거는 아니고요그 다음에 산낙지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꼴뚜기인데 여수꺼 여수꺼는 조금 이렇게 굵더라고요 제가, 제가 어, 요거는 제가 보이면 구매하는 그런 꼴뚜기고요그 다음에 새조개 보통 저게 이제 400g 씩 담겨 있어요 네미더덕이 가격이 괜찮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세요 호동오징어라 불러요 20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한쪽에 7만원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0마리 요거 한쪽에 지금 사이즈는 4만원 6에서 14마리인데 전혀 달라요 요거는 지금 한쪽에 22,000원 요거 같은 경우는 2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등어도 요거는 부이용 요게 심의용이에요이등가 요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짝에 이제 아무거나 지금 다 4만원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어가, 문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가게는 똑같아요. 이게뭐 2켤 도 있고, 3 k 때도 있어요. k 루에 아무거나 다 3만원 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마리에 2만원 꼴 보시면 되고요. 병어 네, 요거는 8마리, 10마리. 한이에한 짝에 아무거나 지금 3만원. 성치 3만 원. 5마리, 요거는 지금 한 짝에 5만 9천원. 대구 세마리 요거는 지금 3 5 0 0원 보시면 되고요 아구가 오늘 좀 새로 나왔는데 다섯 마리들어 있어요. 여게 지금 한짝에 아구가나... 이게 지금 3만원 보시면 돼요. 까치는 오늘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가격은 좀 세요. 7마리 요거는 삐그. 조금 추천한 게 있죠. 요거는 한짝에 지금 19만원 보시면 되고 요거는 6마리가 5kg 주문류가 있어요. 거기는고입니다 요거는 한짝에 지금 19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섯 마리가 들어있는가 있는데, 요거는 AB급, 비슷한 거, 여기 A급이에요. 요거는 19만원, 요거는 20만원, 만원 차이 보시면 되고요. 저 뒤쪽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500g짜리 AB급, 요런 거 같은 경우도 한 장에 지금 19만원 남습 요거 같아요이 옆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건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난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는데, 요게 21만원, 뭐, 2만원 차이 네. 나 요거는 이제 한 마리가 1250g짜리 요인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네마리가 다섯 마리 박스로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가 지금 마리에 5만 원꼴 나오죠. 요거 다 크면은 2000g짜리예요. 리고 저기 한, 한 마리 좀 7만 원 보시면 되고 제일 큰 놈이 9만 원 보시면 돼요. 세상에 어떤 살자요. 택배? <웃음> <웃음> 통발에는 14만원 나가고통발이는 14만원? 가격이 무랐대요속속쪽 그 모르고 좋았는데 뭐 <웃음> 거짓거리는 모르고 잔 것들 많이 4천원씩 4천원 목도은 <웃음> 뭐, 4만원 4만원 네, 금태는 3만원 <웃음> 3만원 <웃음> 4천원 1천원 <웃음> 4천 1청원도가격이어 <웃음> 어... <웃음> 되나? 만원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C 1사번영남아기구요 요거 이제 기름 가자미죠. 뭐 가자미 시혜나 이제 이런 거로 많이 사용을 이제 합니다. 뭐 선도가 좋으면은 이런 어, 거 이제 새꼬시로 썰어서 이제 회무침 같은 거 해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청어도 이제 저렴합니다. 청어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2만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어가 있었고 이제 고등어는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어, 마리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우럭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귀는 이제 마리에 이마로 저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핫골뱅이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